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은 기말시험을 볼겁니다. 아 걱정마세요. 여러분들이 보는게 아니라 제가 보는거니까요. 기말시험인 만큼 작품주제도 거창해야겠죠? 오늘의 테스트 주제는 천여룡 발파루크입니다. 오늘은 뒤에 설명할 내용이 많으니 발파루크가 어떤 녀석인지는 영상 하나로 설명하죠. 발파루크는 이렇게 유선같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아 영상을 잘못뜨보았네요. 다시 처음부터 보시죠. <목소리> 발파루크는 이렇게 유선같이 하늘을 누비며 마치 제트기가 날아다니듯이 빠른 속도로 헌터들을 괴롭히는데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발파루크가 몬스터 헌터에서 그 누구보다 멋있는 몬스터란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날지 여러번 벼르고 별렀죠 제가 잠시 설계도를 그리는 동안 오늘의 작업 과정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무려 4단계에 걸쳐서 진행할 것인데요 1단계는 밑작업입니다 여기서 회로작업과 기본 형태를 먼저 다듬을 것이고요 2단계는 조형작업입니다 1단계에서 작업한 것들을 바탕으로 세부 디테일을 어떻게 들어갈지 그리고 모든 작품하면 빠질 수 없는 비닐 공정이 들어갈 것이고 3단계는 보정 작업입니다. 발파루크의 특징과 효과를 살리기 위해 특별한 도색 작업이나 효과 작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는 배경 작업입니다. 여기서 저번 영상에서 선보였던 파도 제작법들을 활용해 발파루크의 액션에 맞춰서 생생한 파도 연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뭘 할지 확인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그 사이에 설계도가 완성되었으니 한번 보시죠. 그림이 난잡혀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 뭐 괜찮습니다. 이건 저만 알아봐도 되거든요. 우선 설계도 바탕으로 뼈대를 준비했습니다. 뼈대는 퍼즐로 따지면 퍼즐을 담은 액자틀 같은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여기에 퍼즐의 첫 조각이라고 할수 있는 LED 회로를 넣을 것인데요. 배터리, 충전 단자, DC 컨버터, 스위치를 연결해 기초적으로 전원 공급을 빵빵하게 해줄 수 있는 기본 회로를 만듭니다. 기본 회로는 LED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나중에 완성 후에 끊기면 그건 작품이 심정지로 사망한 거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잘 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회로가 다 연결되면 대략적인 세팅을 한 다음에 발파루크를 공중에 띄워질 아크릴 튜브에 순대 속을 집어넣듯이 전선을 집어넣어 위쪽에 들어갈 뼈대와 이어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정될 수 있도록 글루건나 아크릴 튜브가 바닥과 뼈대가 맞닿는 부분에 아주 지덕지덕 발라줍니다 이제 LED를 설치할건데 LED의 위치는 가슴, 날개끝 그리고 원래는 없지만 약간의 연출적인 조미료를 위해 등 뒤에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LED의 개수만 무려 20개가 넘습니다. 아마 LED 개수로만 따지면 역대급으로 많은 개수가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그만큼 빛이 많이 필요한데다가 LED 전구도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 아끼지 말고 넣을 수 있는 대로 다 때려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압 조절을 해가면서 밝기만 조절해주면 회로는 끝입니다. 이집 뼈대에 일차적으로 클레이를 한번 덮은 다음에 LED의 빛을 붉은 빛으로 바꾸기 위해 빨간색 클리어 페인트를 발라줍니다. 제가 또이 페인트를 피드신에 써먹다 보니까 저기 가슴에 묻어있는 페인트가 갑자기 섬뜩해 보이네요.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 위로 한번 덮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빛이 나온 부위인 날개도 똑같이 붉은빛으로 바꿔주고 가슴에 빛이 은은하게 퍼지도록 LED가 있는 부위에 발라줍니다. 참고로 방금 뽑아낸 글루건은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글루건이 조금 식었을 때 손으로 밀어올리면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몸체의 두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약간 푹꺼진 느낌이 있으니 3D펜으로 알맞게 모양을 맞춰줍니다. 이때 빈틈이 없도록 잘 채우는데 3D펜은 표면을 다 채우고 나면 마치 자갈 밭 마냥 굴곡이 엉망인데요. 하지만 이를 해결할 명백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땐이 글루건만큼 효과적인 약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글루건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 글루건만큼 하이브리드적인 요소를 가진 보조재료는 없습니다. 이걸로 논문을 쓰려면 다섯 페이지는 좋게 쓸수 있을 정도로 다른 재료와 같이 썼을 때 효율적인 재료는 없죠. 글루건으로 표면을 다 바르고 난 다음에는 빨간색 클리어 페인트로 한번더 도색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시뻘건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기 저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뜨거운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제 다음으로 몸 전체에 클레이를 붙여 체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날개 달린 LED에 약간 추가 조작을 할 건데 저 날개 달린 LED는 강렬하게 터지는 제트 기류를 위해 있는 것인데요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작업을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여기서 선택지는두 가지입니다 광선물를 사용해 빛을 연장하거나 글루건 스틱을 잘라서 빛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저기다란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광섬유와 글루건 이둘 중에 뭐가 더 적합한 재료일까요? 제가 아까 글루건의 좋은 점에 대해 효율성과 범용성을 찬양하긴 기 했지만 글루건은 이렇게 기다랗게 빛을 연장하지 못하죠. 어떤 분야에서든 하이브리드는 한편으로 나쁘게 말하면 특정 관점에서 특출난건 아니란 뜻이니 늘 특정 상황에서 쓸1번 재료는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튼 이렇게 광섬유를 적당한 길로 잘라서 LED 전구 앞에 끼워 맞추는데요. 이때는 LED와 광섬유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수족관용 고무 파이프를 이용하면 별 고생을 하지 않아도 광섬유와 LED를 원래 몸이 하나였던 것처럼 접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섬유가 중력에 의해 쭉 쳐지면서 해볼래 하고 퍼지는 게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3D 펜이죠. 이렇게 3D 펜을 사용해 길게 고정용뼈대를 만들건데요 광섬유의 길이 에알맞게 만든 다음에 이걸 그대로 광섬유 라인에 맞춰서 붙여 똑같이 원래는 한몸이었던 것처럼 융합시켜줍니다 이러면 LED가 쳐지지 않고 자신감있게 꼿꼿이 서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밑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피부를 발라줄건데 가슴의 빛은 V자 모양이 여러개 나열되도록 여러개의 틈새를 놔둘 것인데요 이게 바르는 과정에서 완전히 붙이면 여태했던 작업이 괜한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섬세하게 잘 조형하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에 피부를 메꿀 때 가슴이나 복부 등 안쪽 부위는 어두운 톤으로 붙이고 나머지 부위는 밝은 톤으로 붙여주면 밑작업 끝입니다 몇몇 분들은 나중에 비닐을 덮이는데 왜 굳이 피부를 바른지 궁금하신 분이 있을거예요 뭐 물론 이 작업이 시간 낭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유비무한이란 말이 있듯이 만일 비늘을 채우다 틈이 생길 경우 내부 속내가 보여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보험같은 밑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1단계 밑작업이 끝났습니다 완성까지 한참 멀긴 했지만 벌써부터 이미지가 확 보이지 않나요? 그 뜻은 밑작업으로 아주 잘 됐던 얘기라는 거죠 그럼 첫걸음도 잘 됐으니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2단계는 조형작업입니다 제일 먼저 머리를 만들어 줄 것인데요 이렇게 먼저 턱을 만들어서 보내기 하듯이 치아를 심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턱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틀니같이 만든 다음에 유리구슬 같은 눈 두덩이를 넣어줍니다 눈아래는 좁쌀같은 동공까지 붙인 다음에는 대략적인 머리의 형태를 잡을 수 있도록 플레이를 덧붙여가면서 얼굴의 형태를 잡아주면 됩니다 물론 매를 모티브로 만든 발파르크의잘 빠진 부리까지 만들어주면 이렇게 멋있는 대머리 독수리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아 드디어 인고의 시간이 다가왔군요 이제 전신에 비늘을 두를건데 시작지점은 바로 여기 목부터입니다 이렇게 마른 모형 비늘로 목 아래쪽을 다 채우는데 아까 제가 안쪽이랑 바깥쪽 피부색을 다르게 했던 것처럼 비늘색도 똑같이 안팎이 다르게 색조절하면서 붙여줍니다 물론 이런 큼직한 비늘을 붙일 때 우리도 손톱 같은데 작은 각질이 있는 것처럼 도구로 세세한 각질을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친듯이 비늘을 만든 다음에 가슴 쪽에도 비늘을 붙여야겠죠 가슴 비늘은 비교적 작은 비늘이 거의 없습니다 V자로 세어나오는빈 라인을 따라서 큰 비늘을 여러개 만든 다음에 하나씩 추가하고 큰 비늘 중심으로 작은 비늘 몇줄 추가하면 끝이거든요 원래 다른 모든 작품은 가슴 비늘이 제일 빡세게 마련인데 얘는 밑작업을 빼면 가슴 비늘을 만드는게 아주 쉬워서 아주 효자같은 녀석이라 생각했던 찰나에 꼬리가 특히 길었다는걸 감과했거든요 꼬리비늘은 목비늘을 만드는 방법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길이가 목보다 더 길어서 오래 걸리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걸 가슴 비늘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붙여주고 비늘을 양옆으로 몇줄 더 추가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날개를 제외한 안쪽 비늘은 전부 끝이 나고요 이제 등에 비늘을 붙이기 전에 칼날같은 각각을 붙일건데요 등 뒤에 LED를 다른 부분에도 각각을 붙이는데 이 부분은 각각의 모양을 추진기처럼 될 것입니다 원래는 단순한 갑각만 있지만 뒤에서 봤을 때도 역동감이 느껴졌으면 해서 이런 약간의 조미료를 더했습니다 이제 등 비늘을 할 차례인데 여기서 여태 했던 비늘 모양을 잠깐 따져보죠. 여태 제작품들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비늘 모양은 진짜 이런 모양도 있나 싶을 정도로 각양각색입니다. 선택지는 우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타원형 비늘, 두 번째는 날카로운 가시형 비늘과 마른모형 비늘, 그리고 그외에 맞춤형으로 만드는 특수한 형태의 비늘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 비늘, 저 비늘 섞어서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날카로운 느낌의 발파르크의 이미지 맞게 마른모형 가시형 비늘을 선택할 것입니다. 먼저 등 중심부터 큰 마름모형 비늘을 일렬로 붙여 목까지 이어나가고 같은 모양의 비늘로 여러 줄 늘려 나갑니다. 이때 아까 만들었던 각각이 묻히거나 하면 다시 묻힌 높이만큼 또 각각을 새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점잘 참고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슬슬 안쪽에 미리 붙였던 비늘에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안쪽 비늘과 이어지도록 색을 조금 어둡게 섞어가면서 몸 전체를 감싸주면 끝입니다. 개인적으로 비늘 모양이 반복적이어서 작업하기엔 편하군요. 아 물론 반복작업이라 지루하지만요. 자 다시 대머리 독수리 같은 거 머리로 돌아와서 머리에도 이제 세부묘사를 할 건데요. 머리는 정말 이 방법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간단합니다. 비늘을 붙이기 전에 눈가에 다크서클 같은 거 붙여주고 턱이나 머리 비늘은 이런 식으로 전체의 클레이를 한번 바르고 도구로 차근차근 비늘 모양을 내주면 됩니다 하지만 머리에 이대로 비늘을 바르면 발파루크가 아니라 머리에 비늘이 달린 대머리 독수리가 될 뿐이니까 머리에 발파루크 특유의 별모양이 뿔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뿔이 두상을 타고 흐르는 라인에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비늘을 붙여주면 머리 끝입니다 어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쉽죠? 아마 오늘 과정 중에서 여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이제 날개에 있는 비늘을 붙일 건데 근데 이게 말이 날개지 사실 팔이 하나 더 달린 느낌이라 지금 이 과정에서 익막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가 없고 지금은 가시 모양의 비늘로 팔 전체를 빼곡히 둘러줍니다. 물론 날개와 팔에도 모두 각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까 등 뒤에 여러 개 붙였던 것처럼 같이 붙여줍니다. 근데 만들던 중에 확인해보니까 팔안쪽이 있는 날개 안쪽은 비늘 배열이나 색깔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타원형 비늘로 가득 채워서 다른 배열의 비늘을 만들어주고 이어서 윗부분도 마저 비늘을 채워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팔 역시 같은 방법이니 똑같은 방법으로 전부 비늘을 채워줍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깨 부분은 좀더긴 가시형 비늘로 좀더 날카로움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팔까지 비늘을 다채웠으면발톱까지 채워 상반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하반신을 할 차례인데 먼저 다리부터 해보죠. 다리에 포인트가 있다면 마치 검은 양말을 신는 고양이처럼 다리 일부분은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일부분의 색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리의 형태는 조류의 발을 생각하면서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머지 허벅다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비닐 이것저것 쓸거 없이 그냥 마른 모형으로 다 둘러주면 끝이거든요. 꼬리는 등 뒤에 몇개 달았던 것처럼 끝에 각각 세개를 붙이고 목부터 등까지 했던 방식대로 붙여나가면 쉽게 해결입니다. 자 그럼 상체도 했고 하체까지 끝났는데 뭔가 아주 중요한 걸 잊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발파루크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날개 엔진을 아직 손은 안 댔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발파루크의 날개는 또 다른 팔이라고 생각하면 만들 때 이해하기 매우 편한데요. 공격수단, 그리고 비행수단으로 쓰는 날개 앞쪽 부분은 그냥 물갈기 달린 큰 손이라 생각하고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잇막을 붙일 때 중요한 점은 잇막이 계단식으로 세 겹인 것이니까 이 점은 분명하게 잘 표현해주시고 다음은 날개 끝에 달린 갑각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고구마 같은 모양으로 끝머리마다 하나씩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 갑각은 다른 부위에 붙였던 거는는 다르게 계단식으로 여러 겹 붙어 있으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좀더 얇게 만들어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개 앞쪽에도 비늘을 할 건데요. 먼저 안쪽 비늘은 손가락마디처럼 사이즈가 큰 비늘이 나란히 들어갔는데요. 대략 죽순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만들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날개 바깥쪽에도 비늘을 붙일건데 바깥쪽은 맨 처음 각각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면서 붙이다가 옆라인으로 자잘한 비늘들과 추가적으로 갑각모양과 유사한 비늘들을 더해 날개를 빼곡히 채워줍니다. 날개가 어느정도 채워지면 가장 윗부분에는 또다시 칼날같은 형태의 각각을 붙여서 마무리하면 날개 끝입니다. 이제 모든 세부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어느정도 모양새는 같췄지만 아직 5%정도 부족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5%를 채워볼까요? 이제 보정 작업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비늘의 광택이나 색깔이 밋밋하니까 약간의 도색을 할 겁니다 발파루크의 비늘은 전체적으로 광택이 나는 은빛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유는 다른 생물보다 더 높이 나는 발파루크의 특성상 자외선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여튼 이런 스테인리스 같은 비닐을 만들려면 은색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을 해야겠죠. 맨 처음엔 자연스러운 발색을 위해 에어브러쉬로 도색하고 좀더 각이 서 있는 부분 또는 하이라이트를 줄 부분은 직접 붓으로 찍어 발라 광택을 더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빛을 받았을 때 미러볼 마냥 여기저기가 다 빛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날카롭게 빛을 반사해 사진을 찍을 때 아주 때깔이 고운 느낌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배나 뒷다리 같은 어두운 부분도 도색을 해줄 때 기존 은색 에나멜 페인트에 어두운 색을 섞어서 도색하면 충분합니다. 아, 그건 그렇고 이런 부분은 다 도색할 부위가 안쪽에 있어서 도색을 하기가 영 힘드네요. 여튼 이런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오늘의 특별 마감재로 클리어 페인트 그것도 캔스프레이 버전으로 모셨습니다 이거만큼 깔끔하고 이쁜 광택을 낼수 있는 마감재는 몇 없죠 이걸로 비닐이 닿는 온몸 구석구석을 샤워시켜주면 방금 왁싱하고 나온 듯한 차량에서 나올 법한 광택이 나옵니다 저 육안으로 보이는 빤딱빤딱함을 보세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을 법한 그 효과입니다. 발파루크의 날개 달린 분사구에는 제트기 엔진 뺨은 그냥 후려칠 정도로 미친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 아까 밑작업에서 LED에 광섬유까지 달았고 여기에 본격적으로 효과를 넣기 위해 탈지면을 찢어붙입니다. 이때 짧게 찢어서 붙이면 제트 엔진에서 분출된 느낌보다 터보라이터로 불 켜놓은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길게 찢어서 붙이는 게다 붙였을 때보기 좋습니다. 이제 강렬한 에너지에도 색은 입혀야죠. 여기에 시뻘게 빛나는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에너지 전체는 붉은색으로 도색하는데요 저는 약간 연하게 칠하긴 했는데 더 색을 강하게 해서 도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을 보면 항상 끝머리가 검게 연계에 그을러지잖아요 이것도 어느정도 반영해서 에너지 끝부분은 살짝 검게 도색하면 끝입니다 보증자가까지 거치고 나니까 더생기 넘치고 진짜 간데요 여기까지 하면 더 발파르크는 건들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바지로 향해 달려볼까요? 이제 마지막 배경 작업입니다. 배경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동안 신경 쓰지 못해 너저분하게 널린 회로들을 정리해 주는데요. 스위치나 충전 단자는 밖으로 잘 보이게 빼준 다음에 회로가 있는 저 위치는 나중에 레진이 올라갈 자리라 3D 펜으로 한번 프레임을 만들고 랩 같은 걸 덮어서 밀봉 처리를 합니다. 만일 레진 용액이 아래로 세어 나가면 많은 의미로 끔찍한 대참사가 일어날 테니 이렇게 철저하게 작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 표면은 전부 클레이로 한번 1차 표면 정리를 해주고 2차로 이번엔 코르크 클레이를 사용해 흙 바닥을 만듭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틈없이 잘 채워줘야 레진이 바닥 아래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바닥을 칠할건데 나중에 여기에 투명한 레진이 올라오면 저기 저 눈부시게 눈에 띄는 밝은 바닥색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둡게 깔아줄 것입니다. 물론 수면에 가까울수록 밝게 칠해줘야죠. 이건 다이소에서 산 어항용 수초입니다. 이번에 물속 배경을 정말 소소하게 해줄건데 요즘 나오는 어항 제품이 진짜 풀못지않게 퀄리티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몇 가닥 잘라다 써서 입에서 언더더스인 노래가 자동으로 튀어나올 만한 배경을 조성해줍니다. 배경도 적당히 해줬으니까 드디어 레진을 채워줄 차례겠죠? 우선 레진을 담을 수 있도록 아크릴판으로 틀을 만드는데요. 이때 글루건으로 레진 용액이 새어나올 일이 없도록 우주 방어금 밀봉을 해주는데요. 만일 여기서 구멍이 하나라도 있으면 작업대 바닥에 물 난리, 아, 아니, 레진 난리가 나있으니 정말로 꼼꼼히 체크하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음에 레진 코팅이라는 걸 해줄 건데요 이렇게 소량의 레진을 부어 바닥 전체에 골고루 바르는 작업이 있는 이런 오돌토돌한 바닥에 1차로 레진을 부을 때 생기는 기포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참고로 적에 사용된 붓은 사용 후 다시 소생이 불가능하니까 집에 있는 붓 중에 낡은 붓을 쓰는 게 경제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레진 코팅한 걸몇 시간 붙이고 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레진을 부어야죠. 레진은 참고로 부피 그리고 면적이 클수록 발열도 많고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이해 안 가는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붙고 굳히기를 반복하면서 레진층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미리 배운 파도를 쓰기 위해 정 가운데 V자 모양의 골짜기를 만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아크릴판에 PVC판을 잘라붙여서 틀을 만들면 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여기 빈틈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나겠죠? 틀까지 완되면몇 차례를 걸쳐 계속 레진을 붓고 굳히기를 반복합니다. 레진층이 올라갈수록 용액의 색이 점점 맑고 투명해야 이런 이쁘고 깨끗한 레진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파도를 해야 할 차례인데 저번 시간에 세가지 방법을 알아봤었죠? 첫 번째가 겔미디엄을 이용한 파도 두 번째가 실리콘을 희석해 만든 파도 마지막은 희석 없이 실리콘으로 만든 파도 이렇게 있었죠. 그럼 여기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적당할까요? 정답은 전부 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방법만 쓰면 단조로운 느낌이라 보는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할수 있는 거다때려넣는게 정답입니다. 먼저 1차로 겔 미디엄을 이용해 파도결을 내며 수면에 파도결을 내주고 2차적으로 실리콘을 희석시켜 부분적으로 바를 겁니다. 소독용 알콜과 건축용 실리콘을 적당한 비율로 잘 섞어주면 아주 끈적한 페이스트 형태의 실리콘이 나온대요. 이걸 육지와 파도가 맞다는 곳에 먼저 발라줍니다. 이 방법은 해수욕장에서 볼 법한 잔파도를 만드는데 제격이죠. 그리고 남은 페이스트는 버릴 수 없으니 해수면 위에 발라서 중간 높이의 파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거친 파도를 할 차례인데요. 이제는 발파루크를 공중에 띄우려고 만든 아크릴 튜브를 거치대 삼아서 희석 없이 실리콘을 얻는데요. 이 거친 파도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았던 골짜기 라인에 맞춰서 깊은 파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저는 물이 좀더 튀는 걸 원해서 투명한 p v c 파이프를 조금 잘라다 붙여가면서 자잘한 물기둥이 서 있을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파루크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한 물보라 파도가 생성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의 끄머리는 흰색 물감으로 파도 거품의 느낌을 내주면 파도까지 완성. 드디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공정을 다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배경이 남은 표면에 검은색 클레이를 발라주고 완성의 의이로저있트이이드마크까지 달아주면 오래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발파있크 완성입니다 내령 발파루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양쪽 날개에서 고출력으로 뿜어내는 에너지는 해성 같은 속도로 고속비행을 하는데 쓰이며 발파루크의 이 모습은 붉은 해성 같은 모습으로 관측되곤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유성이나 해성을 보면 각자 소원을 빌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발파루크를 보며 소원을 빌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죠. 유튜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작품에는 제가 할수 있는 걸 대부분 다 써봤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만큼 엄청난 퀄리티의 작품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조명도 캐릭터 분위기에 맞게 아주 강렬하고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는 액션, 그리고 생동감 있는 효과까지 살짝 아쉬운 점이라면 이렇게 대량으로 레진을 써보는 게 처음이라 약간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작품에 100점 만점에 95점 주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대용량으로 레진을 쓰는 작품을 할때 이번 작품에서 얻은 경험을 잘 살려서 좀더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름 기말고사로 생각하고 할수 있는 대로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다음 목표로 하는 기말고사는 12월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아서 어떤 미친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